자 국효 포켓몬 투어의 드디어 마지막 여정입니다 아 진짜 엄청나게 빨리 갔네요 브링 형이랑 촬영하느라고 아사쿠사에 왔었는데 오늘 콘텐츠가 또 아사쿠사에 다시 가야 돼가지고 또 왔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탈컷을 탈 수가 있어요 무려 수상 버스가 있대요 근데 생긴 걸 보니까 어, 진짜 무슨 뭐리무진처럼 생겼더라고 아니 수상 버스에서 뭐 포켓몬을 잡으면 어떤 포켓몬들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수상버스 바로 한번 타보러 가봅시다 근데 여러분 잘하면 사실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고요? 제가 예약을 안 했거든요 2시 45분에 출발하는 버스인데 현재 시각 아마 2시 반이 다돼갈 겁니다 못탈것 같아 일단 가보는 거야 왜 예약 안 했냐고요? 뭐 귀, 귀, 귀찮아서요 요거 좀 늦게 타거나 못 타거나 하면은 제 일정이 완전히 좀 틀어집니다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비행기까지 놓칠 수도 있어 괜찮아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웃음> 우선 이거나 감상합시다. 아이고 이쁘네. 자 낮에 보는 아사쿠사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절아니고요 아사쿠사 관광 끝. 아이 봤으면 됐지 뭐. 지금 타임어택이에요. 빨리 가야 돼. 진짜 배가 어떻게 될지 몰라. 아 근데 제가 진짜 요번 도쿄 여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게 일본에는 앉아서 쉴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 지금도 이게 막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서 발바닥이 아파 죽겠어. 도쿄 어, 크루즈. 이거, 여기 같아. 오, 따, 따, 따. 아, 스미나 생. 이마 어, 버스 데기 맞을까? 아, 45분 차 놓쳤어. 와, 성공했다, 어쨌든. 아,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하다. 와, 진짜 하마터면 못탈 뻔했어요. <웃음> 나집못갈 뻔했어. <웃음> 어, 아, 시간 좀 남으니까 뭐라도 좀 먹을까? 잠깐만, KFC요? 1번 KFC 햄버거. 야, 드디어 일본의 수상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컨셉 되게 특이하죠? 배 모양도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미래지향적이야 야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신기하게 생겼다 와, 드디어 출발했어요 오, 야, 생각보다 배 빠른데? 어, 그냥 유람선 수준이 아니야 아 이렇게 큰 배인데 이렇게 빨라? 엄청 빠르네 보이세요 이거 속도? 야 그래도 이거 타고 가서 진짜 다행이네요 못 탔으면은 진짜 두고도 계속 생각났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수상 버스에서 잡는 포켓몬 과연 뭐가 뜰까요? 오나 이거 보, 보이세요? 배, 배 위에 떠있어 잠깐만 이거 포켓스톱다음면은 잡을 수도 있겠는데? 어? 로켓단 일로와 내가 수상 버스에서 야무지게 패줄게 일로와요 혼내줄게 아유... 해골몽어디 비벼 어, 비빌만 하네. 좀 많이 아픈데? 생각보다? 오케이. 사이코 브레이크. 와. 근데 뒤에 배경은 어때요, 여러분? 예, 네, 확실히 옆에 딱. 아니, 배경 감상하다가 놓쳐버렸네. 이러면, 삼삼드대로, 고대로. 얌, 얌, 얌, 얌, 얌, 얌, 얌. 앙, 아, 좋았다. 오케이. 자, 이배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해골목 잡는 거, 요건 조금 귀하네요. 싹. 나이스 아니 근데 포켓스탑은 살짝 닿을 법 한, 닿기는 하는데 어째 포켓몬은 안 뜨냐?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저어쩌어쩌어쩌어아 근데 진짜 포켓몬은 안 잡히네? 왜죠? 포켓스톱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기는 한데 정작 뜨는 거는 로켓단밖에 안 나오네? 오케이 일단은 포켓스탑이그 헐 바다에 포켓몬 떴어 산책향로라 떴나봐 개신기하네 싹싹 아니 저는 뭐 최초로 바다 위에서 잡은 모다피인데요 이거 <웃음> 오케이 모다피 떴고 제가 봤을 때 원래는 안 뜨는 것 같은데 산책향로라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오오 포렛 까지? 근데 산책행로니까 이거 썬더 가라르 썬더나 뭐 그런 애들 나오면은 이 수상버스 어, 명당이라도 불러도 될것 같아요 <웃음> 아니 뭐 위에서 자면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일단은 결론을 내자면 산책행로 아니면 안뜰 것으로 좀 추측이 돼요 오! 반대편에 오! 바, 반대편에서 배 지나는 거 봤어요? 저 밖에서 보니까 약간 뒷모습이 제트기처럼 생겼네? 어? 눈사랑? 이로치 아니야 이거? 방금 이로치 아니었어? 야 물속이라고 또 물고기가 나왔네? 샥 여러분 포켓몬 성지 투어답게 제가 그동안 갔었던 성지들 한번 쑥훑어보는 언제가는뭐 여기 근처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으로는 딱이지 않나요? 감성에 딱 젖으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지 야 여기 보스가 두 마리나 떴네 1 2 k g 알 필요해요 얘 잡, 잡아야겠다 잡 아니 그배 위에서 리더와 맞짱이라뇨 혼내줄게 혼내줄게요 많이 아프죠? 이상이지. 순식간 잡아내고 바로 사이코브릭으로 큰거한번그가자쩌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한번더 해봐. 꽂혀봐, 꽂혀봐. 차라라라라. 차차 사이코 브레이크 한번더 막아봐. 그러지, 그러지. 너두 마리잖아. 스페셜 퇴근 나도 막아. 호잇. 호잇. 호잇. 호잇. 오케이, 우리 밑추선에서 다 정리 들어가자. 어? 어, 좀, 아픈데? 그렇다면은, 막이라스로워 참. 공속 겁나 빠르거든. 효과가 별로야. 삼성 타죠? 바로, 게임으로 부셔버려. 와그작, 와그작, 와그작, 와그작, 와그작, 와그작, 와그작, 와그작, 와그작, 와그작, 와그작, 와그작, 와그작, 와그작. 암! 오케이. 리더도 클리어 일본에서 12km R 캣아 이거 12km R 못 얻고 가나 했는데 다행이네요 보너스 이상이시까지싹싹브레이자 이제 산책 향료 끝났고 그냥 일반 은 향료 한 번만 써볼게요 오 근데 향료로도 방오오 산책 향료뿐만 아니라 향료로도 나오긴 나오네 어. 오 물에서도 결론은 향로 쓰면 잡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포켓몬들이 이렇게 수영을 잘 했었어? 와, 미쳤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 겁나 시원해 지금 와... 이제 진짜 일본 여행이 좀 끝나는 느낌입니다 너무 짧았다 좀만 더울 걸 너무 잘했다 이거 안 탔으면 후했어 자 이제 오다이바에 도착했고요 이제 비행기 체크인하러 한네다 공항으로 돌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오다이바 그 건담 동상으로 유명하잖아요 비행기 시간에 생각보다 촉박해가지고 아쉽게도 오다이바 구경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공항에 왔고요 이제 오늘 뭐 다행히 큰 변수 없이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일단은 뭐 6박 7일 길담 길고 짧으면 짧았는데 저는 일단 <웃음> 너무 짧았어요 이게 촬영이랑 관광이랑 같이 즐기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르더라고 아, 그래도 처음으로 일본에 가는 거기도 했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혼자서 가는 거는 또 처음이었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도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뭐 좋아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뿌듯합니다 도쿄 포켓몬 투어 모든 일정은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이번 도쿄 포켓몬 투어 반응이 좋으면 오사카 포켓몬 투어도 한번 제가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재밌게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한국에서 뵙도록 하죠 휴바 아 맞다 잠깐만 나 아까 야끼소바 샀잖아 그거 먹어야 됐 야끼소바 뭐템지 음, 다음에 좀더 재밌는 컨텐츠찾아보겠습니다 진짜 갈게요 휴바